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오늘 장 한번 어,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요즘 최근에 제약주들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는 이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제약주. 그래서 대한약품이 연일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위치에 있고 또삼진제약 예, 개버링 관련주죠. 얘는 수액제 2위 기업이고 아, 상당히 좋은 흐름은 이제 대한약품입니다. 그리고 얘두 개를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은 요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삼진하고는 그리고 어워를 보시면 얘가 이제 아홉 배 수준 삼진이 이제 서른두 배 수준이고 어 버는 걸로는 이제 삼천 오백 원대 얘가 팔백칠십 원어 수준 차이는 좀 상당히 납니다 버는 수준으로는 어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가 약간 이제 좋은 위치에 있고 삼진은 이제 어느 정도 어, 고점에 좀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뭐 불닭볶음이면 어, 얘도 이제 음식료 중에, 어, 음식료주 제약주가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양식품 현재 위치도 이제 좋은 위치 대이고 어, 또, 어, 시가총액은 이제 얘가 이제 9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HD 현대 지주사고, 어, 시가총액은 이제 5조 천억원대, 그리고 펄은 이제 좀 낮죠. 이제 4배 수준. 16,000원을 벌면서, PBR은 1배가 안 되고, 또 아이템은 이제 조선, 또 정유 로봇 관련주 그래서 오일뱅크도 있고 로봇 틱스 요, 요 관련된 종목이 이제 H D 현대고 어, 외국인의 이제 수급도 좀 받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U I L은 그 관리 종목 지정 해제된 종목 중에 가장 지금 안 오르고 있죠. 실적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어, 퍼 다섯 배 수준에 있고 P B R도 이제 낮은 수준이죠. 요 중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작고 휴대폰용 키패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어 휴대폰 쪽에 영화, 영화를 많이 봤겠죠. 그, 그, 그런 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이제 관리 해제 동목인 중앙대 n 엠 비버전제약 원풍물산 뭐 알파홀딩스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소 뭐 5% 이상씩 날르면서 어 하지만 얘가 이제 실적은 나와주지만 관심을 좀덜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어 그래서 어 얘네들 한번 차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대한약품이죠. 이게 대학주 중에서 이제 가장 좋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요 3만 원을 돌파 이후에 약간 좀어좀 어어좀 위험한 기간이 있었죠. 여기서 살짝 이제 밑으로 내려왔지만 어2 1선에서좀 받쳐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그리고 2 1선까지는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으면서 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어이 3만 원대 지금 이 3만 천원 라인 때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쓴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또 기관이 아주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어, 기금은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사호쪽 기관 쪽이 이제 어, 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아, 다음은 삼진제약이죠. 어, 보시면 이뭐 흐름은 거래량 자체는 이제 10만 주 얘도 뭐 관심을 좀들 받고 있는 종목이죠 모습은 하지만 이제 저 전에 있던 요 28,500원에 어, 바짝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2일선과는좀 이격을 어, 좀 많이 좀좀 좀 벌려 있는 어, 그런 모습이지만 어, 추세 대로는 이제 5일선을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 또 제약주가 내일도 만약 이어간다면 또 얘도 어, 반응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체는 어 지금 금융투자 쪽 그리고 투신 쪽이 어예 주,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얘를 어 움직이는 어 투자 주체는 이제 금융이나 투신 쪽이죠 그리고 삼양식품입니다 아 보면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이 차트상의 위치로 보시면 은어 한번 이렇게 12만원대까지 올리고 12만원 선을 이제 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 여기 보시면은 장기입형선인 200일 선을 계속 이제 지지 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한번 다시 이제 도전했고 또 밀렸고 다시 이제 도전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를어 만약 에 이제 2 0일 선까지 지지 받고 여기서 다시 이런 돌파를 해 준다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위치죠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위치 라고 보여지죠 이게 여기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주체를 보시면 기금이 계속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현상이죠 기금은 어느정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개인은 좀 흔들릴 수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매수해 주고 있는 기금이 든든하게 있고 또 어,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분기 2,000원, 또 2분기 3,600원, 이렇게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이제 중간 배당을 좀 주는, 어, 이런 기업이 삼양식품입니다. 다음은 UIL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자체는 이제 상당히 적은 수준이죠. 이게 시장에서 뭐 거의 관심이 없죠. 여기. 그리고 매수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종목이지만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또 신고가를 써준다면 또뭐 관심을 좀끌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줄지 원체 거래량이 적고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세를 가면 또 좋은 흐름을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 종목 한번 좀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 아, 다음은 HD 현대입니다 지금 이제 전 고점 나인대에 어, 어, 가까이 붙어 있고 오늘은 이제 소폭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 원체 이제 탄탄하게 21선을 지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다시 이탈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21선까지 여기에서 샀던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수익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요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지만 않는다면 꿋꿋이 좀 지켜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탄탄하게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